짠내시카나 네 오징어 자뽕 치킨 크로스 오짬 치킨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리빌도 아주 링냥입니다. 링냥입니다. 링냥이 전오점도쿠라고 들었습니다. 오점 인생 외길 10년차입니다. 오점은 봉지 라면, 컵라면, 컵라면까지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맛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 가능합니다. 믿을만하다. 듬직하다. 크로스. 음. 음. 음 매워. 음 매워요. 와 맛있다 어 응. 근데 진짜 오징어 짬뽕이 생각이 나요 완전 신기해 여기는 오징어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 오징어 맛이 나네 진짜. 아 그래서 여기에 오징어 볼이라고 있더라고요 어. 오징어 볼은 옷잠에 응. 들어있는 오징어처럼 응, 응. 오징어 맛이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응, 응.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쫄깃쫄깃한 식감이 응.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사실 배가 덜 고팠는데 그래서 많이 못 먹겠다 싶었는데 응. 오, 계속 들어가요 묘하게 짬뽕 맛이 나는데 응. 끝! 우선 저는 오징어 짬뽕 맛이 난다길래 흉내낸 맛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요 진짜 오징어 짬뽕 그분말스프 맛이 정말 나요 해물의 그런 맛도 나고 약간 이 중화풍의 맛이 계속 입안을 맴도는 게전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콜라보는 정말 특급 콜라보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좋아하지 않을 음. 수 없다 치킨을 먹었는데 라면맛이 나네 <웃음> 어머 이게 웬 일석이조야? 음. 매콤한? 그쵸. 음. 근데 밥 먹고 싶어요. 자꾸 이거 먹으니까. 어 진짜요. 라면의 마무리가 밥이듯이 이것도 이 치킨의 마무리가 밥이고 싶네요. 어장다리, 오장다 오짱 어장. 이거 봤어요? 응. 강다니의 매워하는 거? 이거 <웃음> 이거를 찍어야겠네. 아이 매워. 아이 매워. 한일 <웃음> <다니엘>, 매워. <웃음> 얘는 작은 컵이 더 맛있어.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작은 컵이 더 맛있고 그런 게 있어요? 기분 다시. 어. 음. <웃음> 이런 거 에피소드 넣으라고. 네. 음. 치킨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린정. 어, 린정. 린양입니다. 린양, 린정합니다. <웃음> <린 양입니다. 웃음> <린> 양, 린정합니다. <웃음>